제립 정보를 한들이립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립 정보가 뭔가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영어 비밀이래요. 아이 여기 로 있어? 그 순간... 애들이 까먹어요, 용 어... 혼내요. 그 순간... 찢as... 그, 그 순간이 아까 마지막에 이제 웃음 잡는 이제... 얼굴이 라인이 그렇게 되면 그 진짜, 무간 <웃음> 여기 앉아있는데. 이 라인 보이나? 네. 아, 이거 그 잠깐... 아,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곧 머리를 자를까 해요. 너무 기르고 나서 이제 할 머리가 더 이상 없어서 다시 머리를 자를까 하다가 한번 오늘 묶어봤습니다. 정한이가 이거 이후로 머리가 짧아졌다 하면 아 그럼 말대로 됐구나. 안 짧아졌다. 아 그러면 활동 끝나고 자르려고 하나 보다. 그때도 안 잘랐다. 그럼 아 정한이가 8월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 네.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뭔가. 어. 한 번도 해봅시다 들어가는게 자연스럽지 들한한번더들 한국 너무 긴장했어 들어가는데들한연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가자 집에. 나 이제 약람 예? 문법 국사하려고 가자 집에 같이. 예, <웃음> 네, 컷.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녹화 끝나고요. 그래 다시 환복하고 두 번째 무대 집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저도요 갈게요. 아, 머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머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아,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야. 더 자르면 그러니까 나 자르려면. 원래 뮤비 때 짧게 했잖아. 그걸 할까, 좀안 할까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우리가첫 무대록화입니다. 이석지장 음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다 핸드폰 걸려있어 울어보니까 아 핸드폰 아마 켜져 있어요. 진짜 찍찍것 같아요. 치, 치, 같아요. 네, 찍고 있어요. 치, 치, 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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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익숙해져일 때도 됐는데 아직 안 익숙해지네요. 레츠고! 와, 와, 진짜 이쁘네. 아, 어, 진 완전 여유로우니까. 이거 할때 뒤로 가게 아니라 아, 이건 앞으로, 네. 두 번째가 뒤로 어. 는거아아그렇그렇 아니고, 아니고. 고비의 순간은 확실히 그냥 아무래도 그 끝에 쪽이 가장 절정에 치달을 때 그때 가장 격정적이게 쳐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도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그 구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상승 이번 레디툴 러브에서 제일 아우, 컨셉이 잘 어울리는 데도 인것 같아요? 일단 순간이 아니, 아닌 것 같고 요 진짜 고민하고 있네. <웃음> 어... 딱 봤을 때? 딱 봤어. 아깝네요. 어, 딱 불도 꺼지는구나. 불도 꺼졌을 나도 해 나서, 나끝났서 나서, 나서, 나서, 나요 나서, 나서, 요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어려워 이번 라이브 할수 있는데 춤을 추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세트장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세트장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요즘 계속 네. 스탠바이를 네, 해야 해요, 요즘. 네, 그래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터, 세터. 무리, 여기서 <목> 이렇게 <Hey, Bryce. 걸리> <야, 야, 장 void> 그럼 그러면... 요 빨래를 맞야 되는 특아하게요 아까 같이 갔던 는특별그 지금 시도가 좋아지고, 여러분나 앞에서 직접 그, 그래서 직접 보여주니까 아마, 아마 멤버들 많이 발전하는것습 아마 눈앞에서 우리가 더 놀아볼까요? 그래서 네, 여기가 지금 사실 컴백전인데 이렇게 MTV를 또 찍으러 왔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예쁘게 나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